실황대 그 독성각으로 설계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오후 시간에 딴 목숨이 실황대서밀어오 전에 당신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저녁을 드시고 햇빛이 마당에 있는데 자기 입에서 느닷없이 예 하는 대답이 나와 가지고 마당에 나갔는데 땅땅한 스님 한번 가사장삼을 입고 부장자를 짓고 내려오셨더래요. 그 스님 앞에 뭔 모르고 담뱃대가 뒤로 숨겨지면서 절을 하면서 아이고 스님 내려오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사람아 자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건 고마운데 오죽 못 났으면 두칸 집에 사,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가. 두 칸집에 들어가서 살면 디딜보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한평선내 머리를 가지고 디딜보를 받치고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는가. 자네가 들면 되니까 상칸집으로 고쳐주게. 그러면 내가 거그 집에 들어가서 삼세 그래서 이 어른이 담뱃대를 주지신님 앞에도 담뱃대로 옆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는 어른이고 사중삼직스님네니뭐 밑에 서이스님네이 하는 이런 스님들 앞에서는 아이 단체 담배꽃 보고 피우고 다니는 어른인데 담배대가 뒤로 가가지고 자꾸 굽신굽시면서 예, 예,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 집을 내가 꼭 꽂히겠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소들이 미루다 보니까 도편수 목소리 헷가갓 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리를 굽신굽신 해삼해서 예, 예, 뭐 그러겠습니다. 뭐어짜겠습니다 다른 목수들이 볼때 독편수 목수이헷가닥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르신네 와 가십니까? 어르신네 와 가십니까? 혼드니까 그때 저는 어? 요 스님 못봤네 아무도 없네요. 어르신네 혼자서 자꾸 절에서 어, 요 스님이 한번 내려왔다 가셨는데 독성님이 내려왔다 가셨다. 집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두칸 집에 안들어가신다 하고 3칸 집을 지어 달라고 하십니까? 고쳐야 됩니다. 그 길로 올라오시니까 주지실에 올라오셔서 막다내기 한 거죠. 사중에서는 경제적으로 전부 설계 다 해서 나뭇가지 준비 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만약 3칸 집으로 고쳐주면 은 내가 집을 짓지만 꼭 2칸 집 고집한다 그러면 나는 요, 이 이상 손못 떼고 손 떼고 간다. 그래 가지고 할수 없어 가지고 그 집을 3칸 집으로 만든 겁니다. 그 집의 기와를 덮으면서 이 말정에서 기와덮으로 오르내리던 어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저녁 밥 먹으러 내려가야 되는데 지붕에서 있으면서 오줌이 마려워졌는데 내려왔다가 올라가기가 귀찮으니까 그 지붕에서 그대로 그 희랑대 법당에서 저쪽 밑에 해곡적으로 쳐다보고 오줌을 넣으려고 했는데 소변이 막혔어그 길로 소변이 막히니 사람이 오줌똥이안 나오면은 개스럽지 않은 것 같아도 오줌똥이안 나오면 고달프고 고민스러운 게 없어요. 뭐 오줌, 오줌을 못싸니까 어떻게 속은 탁! 탁! 한데 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사흘 동안을 꽁꽁거려 앓고 있는데 기화는 조그마한 법당에 기화는 뭐 며칠이면 2, 3일이면 끝나는데 기화를 못덮보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답답하니까 며칠 전에 그 저녁밥 먹으러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구찬해서 그후에서 오줌을 싸려고 했더니 오줌이 맺히다 그래가지고 사중 스님님, 독성님에게 벌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독성님께 마지를 올리고 불공하고 추원을 하고 나서 화장실 뛰거든 이제 살았다 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농담이 돼가지고 그 어른들하고 사종 무슨 일 때문에 모이든지 뭐 하면은 아예 단초, 너는 오줌똥도몸 가리는 놈이니까 여기서 빠지라. 우리하고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놀림감을 다하고, 인제오줌똥 가리나는 그런 하듯이. 이산 중에도 그런 영험이 가득 서린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극치만 하면은 이 도량에서 얼마든지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모든 일을 심심이라는 이름으로 지극히만 하시면 은 모두 보탬이 옵니다. 6.25 사변 때에 내가 여기에서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마는 흉내만 내고 댕겼어요. 그때는 사무실에서 전화가 없으니까 암자 연락을 전부 강원방에 는 우리 어린 사람에게 시켰어요. 사무실에서 공문 하나 만들면 은 여기에서 출발하면서 극나감에 가서 원주시님 읽어보고 도장 찍어주고 지조감에 가서 원주시님 읽어보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희랑대에 가서 원주시님 읽어보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백년암 갖고 올라가서 원주시님 도장 찍어주시고 꼭그 길로 내려오다가 국일라으약수함으로돌아서 이제 삼선함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조금 부지런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좀 부지런히 한다 그 무슨 그때는 별난 중노릇고 앞도 뒤도 몰라요. 지금도 누가 중노로시 뭐냐고 나한테 질문하면 중노릇 대답 못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걸중노로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중로로서는 어떤 겁니까? 지금도 누가 나한테 중로로서 뭐냐고 대, 물으면 내가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저 어떻든 중로로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부처님 경한불 이루는 또한 장애 없이 공부 순조롭게 되게 하옵소서 해서 언제나 밤 9시가 지내가면은 저 외나무다리 밑에 가서 맹수욕을 하고 와서 이 법당 안을 땡+ 땡+ 땡+ 땡 타돌았습니다. 네. 스님네 뭐문장겨 있으면 온전하게 요 관음전 법당에도 마당에서 절을 하고 대웅전도 마당에서 절을 하고 장경각도 마당에서 절을 하고 저쪽에 나그저 저쪽 명부전 저쪽 삼성각 나한전으로 해서 저 밑에 사천 원 국사단 지금 국사단이라는 건없앴겠만요 해탈문 밑에 국사단이라는 건다 같은 산신인데 산신은 온 테두리를 전부 지키는 게 산신이고 국사는 그 울타리 안을 지키는 게 국사입니다. 예불은 산신각 예불하고 똑같이 합니다. 예불은 산신각 예불처럼 똑같이 하고 마지막에 탄백은 달라도 국사단이라고 하는 게 국사입니다. 오... 했고 초하루 보는 날은 냉수에 목욕하고 나서 암자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암자를 다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콕 절을 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뭐중로로뭐 뭐 어떤 게 이렇게 어려운 거 생각도 못하고 어쨌든지 중로로 잘하게 하옵소서 하고 신심이 꺾어지지 않고 중로로 잘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원이었고 경한번 마칠 때까지 장애 없이 경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게내원이었었고 요 법당 앞에 요 추구에 요 돌에 밤에 꿇어 앉아서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서 소나비를받아지고옹팍 비에 젖어서 앉아 있어봤고요 그 자리에 뭐웃잔다고탁반 가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겨울에 눈에 밤에 눈이 왔는데 눈 속에 푹 파묻혀서 그대로 앉아 있어봤고요 새벽으로 그선방스님의목탁지로 나와가지고 놀래시기도한 그런 일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산에 불 끌어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경구부러 씁니다잘 못해가지고 예, 생각을 못한 거죠. 밑에서 불이 쳐오르는데 불이 오기 전에 내가 불을 앞질러서 저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다가 결국 불 때문에 몸 가고 숨이 막혀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으로 댕구부러서벌벌벌 구부렀는데 산에 불 꺼러 갔던 어른들이 불 꺼는 건 문제가, 아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 절벽에서 구불러 떨어져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가버렸으니까, 아, 죽었다. 그불 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전부 다안어오셨는데 상처 하나 나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해인사 그 약수암삼선암 이쪽쪽에 계시는 노스님 네가 다 같이 중로를 해서 신심있게 해서 하니까 그런 고비에 내려합니다 6.25 사변 때 여기 앉아가지고 6.25 사변 그대로 다 넘겼어요. 6.25 사변 후에 이 돌아가신 효당 선생이 여기에다가 해인대학이라는 대학을 끌고 오고 해인고등학교, 중동중학교, 분교를 끌고 와서 학생들이 전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또, 대학생들이 한 100여 명, 중, 음. 그 고등학생들이 거의 한 100여 명, 뭐, 중학생들은 몇, 몇 절에 스님네도 몇칠이고 했는데, 6.25 사변 이어서 겪고, 사변 후 직후지요. 그때 여름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까이에 그 산에 있는 뺄갱이들이 자꾸 어디 뺄갱이 왔다, 어디 뺄갱이 왔다, 불안해가지고, 개학에서 방학을 여름방학을 조금 땡기서 한다 그랬는데 여름방학 땡기서 한다고 3일 전에 딱 쳐들어왔습니다 예, 뺄갱이들 와서 부락부터 다 털고 사중양식 전부 다 털고 하는 무렵인데 나여 방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앉아있는 젊은이가 다 뺄갱이들이 다 짐지고 와서 끌고 가는데 나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을 끌고 가는데 나한테는 가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 방에 딱 앉아서 같이 대화하다가 같이 대화하고 농담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전부 붙들려 가는데 나한테는 가자는 놈이 없어요, 뺄갱이들이. 이 방에 앉아가 가지고 그 뺄갱이들에게 전부 학생들이 다 끌려가서 짐을 지고 가고 뭐 그렇게 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가져가는 뺄갱이가 없어요. 짐 지고 가자고 끌고 가는 뺄갱이가 없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면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지, 그, 막그 어른들이 다비군있으님 내가 다 돌아가셨지만은, 부처님에게 크게 신심있게 하고 지극히 하니까, 부처님 내가 돌봐가지고, 그런 고비, 그런 고비가 뭐라고. 그것도 넘어간다는 평이 있었습니다만은, 보잘 것 없지만, 앞도 뒤 없어도 돼요. 지극히만 하면 돼요. 아까 부탁대로 했다가 말았다가는 하지 마세요. 환경신님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환경신님이라는 어른이 여기에서 13살에 와서 100년 안에서 연불방에 중이 돼서 환경신님이라는 어른은 선은 안 하셨지만 한편생 미타 연불을 하셨습니다. 미타 조력을 지금 저 마산 쪽에 한일합섬에 초대회장 김, 그 김한수 선생의 어머니가 신심이 있어가지고, 일제 때 말기에 자기 개인의 돈으로 큰 배를 하나 전세를 내서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충무까지 가면서 태안선에서 수륙제라고 합니까? 제를 지내서 낮 시간에는 배 위에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영가 수중고혼 영가 불러가지고 시식을 하고 법문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육지에 와가지고 자리를 해놓고 예식을 하고 본문을 했는데 마지막 날 충무 지금 저 수산전문학교 전문대학이 되겠죠. 네. 그 곁에 해수욕장에서 마지막 총회양 한달총회향 하는데 마당에 모래밭에다가 대불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그 단을 채는데 환경스님이 밤 9시가 넘어가지고 예식을 마무리하고 매일 새벽에는 그저 2시쯤 부터 시작해서 일어나서 예식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개불 앞에 가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다가 그대로 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충무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쪽에 광명이 치솟았다는 라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만 어떻든 그날 밤 비가 왔는데 환경스님 개혁을 앞에서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다가 그대로 시간, 공간, 잊어버린 세계에서 그대로 서서 있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비가 와서 통도사스님, 범모사스님뭐딴데큰 스님이라고 하신 예식하는 스님들은 전부 가사장삼 젖는다고 젖해서그 겨드랑 밑에 끼고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낀 분들은 다 비를 맞았는데 노천에 합장하고 섰던 환경 스님하고 개불은 물한 방울이 안 묻었어요. 곁에 한번 예식이 다진내 가뿌리고 분주한 치운하고 분주한 환경 스님이 재전 신이 온 거죠. 아 너무 늦었다. 곁에 스님한테 지금 몇 시쯤 되는 거 지금 다섯 시반넘었으니다 아이고 큰일 나구나. 예식 마무리 스님 다 끝났어요. 치다거리 해요. 자네들은 와 옷이 젖었는 거. 노천에서 시간 공간을 잊어버리고 서서 있었던 환경스님은 괴불부처님하고 물한 방울이 안 묻었는데 전부 비피한다고 댕긴 사람은 다 물이 젖어 있었다. 이러더 그런 때도 한때인데 그걸 길게 맡아 못하시고 노인이 50이 넘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대처성이 뭐니 하는 그런 이름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 나아가다가 이런 불빛을 체험하는 것은 잠깐 잠깐 여러 차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끝이지 않고 끝까지 이몸덩리 떨어져 나갈 때까지 어떻든 공부가 끝날 때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밀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꼭 오늘날 어디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느 도량의 요험이 있다고 해서 기도를 찾습니다만 이 도량에서 책을 피시면서 지극히만 하십시오. 일상생활을 지극히만 하십시오. 아침, 저녁 예부를 꼭 하시고 또 여기에서 선후배 질서 분명히 지키시고 어른들 잘섬기시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곳그 속에 여러분이 바라는 일다 이루어집니다. 화래시님의 이야기도 드리고 희랑대의 영험도드리고저 원당암 후에 지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지금 무너지고 없습니다. 지무암은 고종 황제의 그 삼촌, 흥성 이 대원군 대관의 동생 이용직 대감이 지어가지고 노련해 있던 지무암이라는 암자가 있었어요. 자기 조카 고종 황제, 고종 황제가 상감이 되었으니까 상감의 삼촌,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어른이 탈도감사라는 이름 아래 해인사에 보물 많을 거다. 해인사에 보물이 많을 테니까 해인사에 들어와서 중도를, 중도를, 보물을 갖다 훔쳐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에 들어온 게 이용직 대감입니다. 이용직 대감이 팔도감사라는 이름 아래 오지요? 임금님의 작은아버지지요? 하니까, 여 성주 군수, 합천 군수, 거창 군수, 여 김천 쪽에 지뢰 군수들이 참부온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는 합천 군수가 딜고 온 기생들하고 합천 군수 거체하고 이쪽은 성주 군수 거치하고 사운당에는 뭐 거창 쪽에서 온 사람 열을 하면서 방방마다 부처님에게 맞이 올리는 당부솥에 소를 꼬우고 기생들하고 방에서 희희닥거리는데 이용직 대감 처서는 지금 홍재암입니다 공지함인데, 요 사천왕문 밑에 가면 하마비라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거거 그 오면은 말내리야지말 타고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홍도 여관 자체 지금 어느 스님 부도가 있습니다만는여기 옛날에 그 암자터워 중간에는 일제 때는 홍도 여관이라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이 양쪽으로 돌이 있는 거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높은 벼슬을 한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이 나면은 그 동네 입구에 홍살문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런 거룩한 점잖은 어른이 계신다면은 어떤 사람도 그 동네 앞서 말을 타고 못넣건 갑니다. 홍살문에서 내려가지고 말을 끌고 동네를 지내가야지. 말 타고 가다가는 이뭐큰 변을 당하는 게 우리나라 풍속입니다. 여기에 경학원이라는 저 건물에 나라 임금님 내의 위패가 있었고 장경각하고 연결이 돼서 태조대왕 세조대왕 이런 어른들의 위패가 있었고 중간에 어른들의 위패가 있어가지고 해인사 주지면 은 사회의 가선 대부라고 해서 이 지방의 군수들보다도 국가 공무원 직책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양반이네 뭐니 해서 큰소리 지고떠들어 사면은 그러다가 경학원 문 열어놓으면 은 태조대왕 위패 있지요? 세조대왕 위패 있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앞에서 하면 은 역적이니까 그 앞에서 문 열어놓고 위패 앞에서 주지신님이 옛날에는 신부는 삼보 직사라고 그랬어요 삼보라고 하는 것도 요새 같으면 급사, 신부름군 같고 직사라고 하는 것도 신부름군딱 불러가지고 볼빛 쳐라 그러서 몽둥이 그대로 엎어놓고 쳤던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데 이용직 대감이 하마비 안까지 말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홍제암에 가서 자는데 홍제암 바로 건너 그 원당암으로 가는데큰 바위가 있는 거기에 처진냐부터큰 짐승이 와가지고 홍대암을 건너다보고 소리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직 대감이 벌벌 떨어버린 거죠 벌벌 떨어버리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산중에 스님네를 전부 다 묶아가지고 중들 건방지다다 묶아다 놓고 하는데 그때 그 예봉신임인가 노스님이 그럴 거예요 흔냐고. 영생이 있습니다만 그어론을 불러다가 왜 그러느냐. 그래서 예봉노 스님이 이산 중에 그런 예가 없는데 부처님의 마지를 질 당부솥에 소를 달고 스님 네 공부하는 방에 여자들을 길고 들어와서 시키낭하고 술잔을 벌이니까 산신이 노한 것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저 사람들을 바깥으로, 홍유동 바깥으로 다 몰아붙여야 되고 스님 네 풀어가지고 청소 다시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마지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밤 9시가 넘어가서 이용직 대감 타고 온 말을 범이 물어다가 담 안으로 떼기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용직 대감이 절이라고 하는 데는 함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속에서 한 평생 살면서 그 조선조의 스님네 무시하고 불교 없어 여기고 발세하던 양반이 해인사 와서 그 꼴을 다 하고 나서는 절이라고 하는 자리, 스님내라고 하는 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돌이 돌 떨고 노련에는 저 원당암 위에 지금 터가 빈 터에 있는 지무암이라는 암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노련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리가 이 원당암 이해인사입니다이산 그 중이 절대 영험이 없는 도량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기에 달렸습니다. 어떻든 심심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앞으로만 가십시오. 옆 쳐다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에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참 수용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 스님네 배가 고파서 경어를 못 읽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는 어렸을 때참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절집에 소호밥소호밥 소흡밥 하지만 소호밥은 밥이 소호자리가 아닙니다 일호 반 일호 반밥 해가지고 그거 꼽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소호밥 어렸을 때늘 어른들이 꾸지런히 소호밥에다가 칠홉 시락국으로 배 채우는 거야 하고 여러 이런 겨울이건 씨락국이 안 떨어졌어요. 실업 씨락국으로 배 채운다고 그 속에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믿지요. 밥하는 뒤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열 사람이 와도 새로 밥을 안 합니다. 대중에 열 사람이든 스무 사람이 대중 밥하는 쌀을 딱 내는 고밥을 그 가지고.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열 사람 밥을 열 그릇을 채웠으면 채웠지 새로 밥을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밥을 가지고 전부 나누기 때문에 우리 한참 장난치고 뛰다가 배가 고프면 은 바로 밥이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꽉 깔아서 눌러봐요 세 숟가락 채안 돼요 그런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얼마나 호화스럽습니까 때때로 또 간식거리가 있죠. 이 속에서 우리 공부 안 한다고 하면 은빛덩어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빛덩어리 아까도 부탁드렸듯이 나는 늘 신도들에게든지 부탁드리기를 부처님 몰라도 좋고 부처님 안 믿어도 좋고 하느님 몰라도 좋으니까 씨앗이가 열매되는 걸 믿으라 그래요. 우리가 짊어지는 빛덩어리 우리 갚아야지 별수 없어요. 옛날 어른은 참 무섭게 사셨습니다. 신심, 고향주 책임 맡으면 이게 바로 자기의 부처되는 길입니다. 고향주 잘해가지고 고향주 노릇 잘하는 이게 자기의 부처되는 길입니다. 산직이 산책임 맡아가지고 산순산 도는 사람은 산직이 이게 자기 부처되는 길입니다. 반찬 만드는 채공은 이게 자기 부처되는 길입니다 부처되는 길이 우리처럼 지금 뭐 참선해가지고 경의를 거서리니 자기가 맡은 일 충실히 하는 이게 부처되는 길입니다 한평생 고향주는 고향주 잘하고 대중에 심심있게 하고 부처님에게 잘하는 것 이게 자기 부처되는 길이고 이게 바로 성불의 길이고 산 지키는 사람은 산 지키는 게 자기 부처되는 길이고 반찬하는 스님은 반찬하는 이게 자기 부처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되는 길은 뭡니까? 경도 필요 없습니까? 예식도 필요 없고? 그러면 참선만 해야 됩니까? 참선 필요 없다는 소리는 왜안 나오죠? 예도어른들은 부처,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를 자기의 책임을 따 다 하는 걸로 성불로 목표로 삼은 겁니다. 자기 책임 다 하는 겁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치문책을 들고 있으면 치문책을 끝까지 연구하고 읽고 하는 걸로 붙여 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부처 저쪽 건너 갖다 놓고 되면 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점 생각하셔서 이 도량도 옛날부터 이루는 영험이 있는 도량입니다. 부지런히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데 따라서 법계는 내가 하는 대로 다 응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게으를 때 법계 전체 영험이 나에게서 물러나버리고, 내가 지극히 할 때에 법계 전체가 내 곁에 와서 영험을 다 이루어줍니다. 네? 스님 내가 불교에서 윤회라는 이야기, 스님 내가 윤회라는 소리 하면서 윤회라는 걸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게참많지요 아까 오전 시간에 부탁드렸듯이 시신 거꾸로 선다는 게 믿어집니까? 산에 묘 하나 만드는데도 산에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믿어집니까? 우리 심심대로 다 됩니다. 우리 신심이 지극하면 이 도량에 와서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은 저절로 자기가 해를 당해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신심이 없고 해이해져 가지고 마구 살 때에는 틈을 노리고 가진 방해가 오고 신인네 중로로 타는 데도 방해가 오고 공부하는 데도 방해가 오지만 우리가 지극히 하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그 방해를 다 물리쳐 줍니다. 지극히만 하십시오. 다만 지극히만 하십시오. 예식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엉뚱한 이야기 드리겠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전 시간에 부탁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또 기록을 해 두시고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스님 내 축원 할 때에 부처님 앞에는 절대 당혹, 하지 않는다는 거, 불명하고 영단에는 절대 불명 부르지 않고 당호한다는 거또 스님네가 돌아가시던 마을 사람이 돌아가시던 초상치기 전까지는 뭐 아들 누구 보기 딸 누구 보기 누구 영가가 아니고 신원적 암흑의 영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상칠 때까지는 신원적 암흑의 영가일 뿐입니다 신원적 김해 후인 김공 갑돌이 영가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인 같은 신원적 유인, 미량 박씨, 갑순이 영가, 이렇게 될 테고요. 네. 일단 초상치고 화장장에 가든 매장장에 가든 다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미타불공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는 아무 데 사는 아들 누구 보기, 딸 누구 보기, 아버지 아무개 영가, 어머니 아무개 영가입니다. 네. 요점 딱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부탁드렸듯이 위패하고 혼백하고 같이 갖다 놓지 마세요. 혼백이 있으면 위패 안 만들어도 됩니다. 위패하고 혼백은 똑같은 것. 절의 스님네는 혼백을 안 하기 때문에 위패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절의 위패가 혼백이고 속인들은 위패를 하지 않고 혼백을 하기 때문에 혼백을 하는데 혼백하고 위패는 같은 건데 요새 곳곳에 보면 은 그걸 구분을 못해서 혼백하고 위패를 같이 만들어다 놓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점 주의하시고요. 어, 오전 시간에 부탁드렸습니다만 남자들은 김해마 김해김씨마 김해후인 김공아무개고 여자분들은 유인 김해김씨 아무개고 요점 분명히 구별을 하시고요. 절대 죄를 지내든지 말았든지 스님 내건 사, 그 속이니건 효자는 붙이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오늘날 효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효자입니까? 살아서도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못질이나 하고 반항이나 떼곡떼곡떼곡 하고 그저 노인들, 노인들 용돈도 주지도 않고 노인들이 뼈 빠지게 벌어준 돈 지호주머니 들어와 버리면 아버지 엄마 용돈도 똑똑히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효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전부 효자입니까? 절대 효자를 붙이지 마십시오. 예식에 그 예도론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먼저 죽으면 외로울 것자 고자고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슬플자 애자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신 후는 고애자고 이게 예도론들이 딱 이렇게 예식할 때 상식적으로 구분을 해 두신 겁니다. 이점 꼭. そこちじゃんきはせ